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것이라고 하는 것이 저것이 없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없었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보통 이것 하면은 저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것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계속 생각해 왔습니다. 근데 부처님 시대 오셔가지고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저것을 상징해서만 존재하게 된다. 저것이 없게 되면은 이것 또한 존재할 수 없다. 라고 하는 말들이 계속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연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기라고 하는 말들은 어떤 하나가 복단 적으로 존재한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반드시 더불어 함께 존재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유식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면 은 오직 식만이라고 하는 말이 돼 있어 가지고 마치 식이라고 하는 것이 차나 피였튼 대명사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식이라고 하는 말이 연기라고 하는 말을 많이 생각되어지면 은 부처님이 말하는 연기라고 하는 근본 교설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식이라고 하는 유식이라고 하는 말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했을 때 그 내용은 또 다른 데서는 연기라고 하는 말로서 불교 가르침을 대표자하는 거라 더불어서 서로 맞들딪지않으면또 다른 또 다른 가르침 이 있는 것처럼 되어버리십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기어가면또 다른 공이라든가 <웃음> 무슨 여러 가지 것들로서 표현되어집니다만그 모든 것들이 근본 연기서는 이 부분에서 이내 네 규제를 전부 담고 있는 내용이지 않으면 그것이 불교 근본 교수라고 맞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다로 하는 것은 이것과 저것과 시 더불어서 같았 있다는 것을 말하겠습니다. <웃음> 그러면 불교에서 말할 때 12처가 있습니다. 12처 보면 은 눈이 있는데 눈이 있게 되는 것은 반드시 무엇을 상대해서 눈이 있게 되느냐 하면 은 색을 상대했기 때문에 눈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눈이 있는 까닭에 색이 있고 색이 있는 까닭에 눈이 눈이 없는 까닭에 색이 없고 색이 없는 까닭에 눈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과 색이라고 하는 것은 떼려야 뗄수 없는 하나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여하튼 농과 색이 만나서 하나의 관계를 맺고 있는 그농과 색의 연기 관계를 뭐라고 하냐면 아인식이라고합니다농과 색의 연기 그런데 여기서 나은 강제는 여러분이 눈을 뜨고 무엇인가를 보, 보자마자 항상 무엇을 동반하냐면은 무엇인가 안다고 하는 것이 동반됩니다. 우리가 눈으로서 무엇인가 의식을 집중돼 있을 때는 기라든가 다른 데에서는 무슨 안다고 하는 것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으로 의식이 집중됐을 때, 눈에서 무엇인가알 암이 일어났을 때는 그밖에 다른 것에서는 암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이 무엇인가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과 저것이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 앞에 등장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안다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눈하고 책이 안다고 하는 강계 속에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안식이라고 합니 눈하고 색은 반드시 서로 관계를 맺는데, 그것이 안다라고 하는 것 속에서만 그런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다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게 되면은, 눈도, 색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없어져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집니다. 안식이 사라질 때는 대신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것보다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다라고 하는 것, 무엇인가 암기라고 하는 것 중에서 가장 강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안식이 제일 앞에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눈이 무엇을 보는 게 아니고 본다라고 하는 것만 있다 그런데 그 같이 본다라고 하는 것만 있다고 하는 것이 안식인데 본다가 여기서 안식이라고 하는 말은 본다라고 하는 연기로 연기가 본다라는 데서 나타나는 것을 안식이라고 니 근데 여기서 우리는 눈이면 눈, 색이면 색, 구별이 되기도 합니다. 눈과 색이 딱 떨어져 나간다. 니 눈은 눈, 색은 색이라고 구별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구별하는 특징은 뭐라고 하느냐는 이유라고 합니다.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연기 실장, 현상을 그대로 보는 훈련을 해오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나나 나을때 비로소 무엇이 무엇이다라고 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눈이 색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한, 한 장면이 눈과 색과 본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나버립니다 나는 특징이 이다 이 말입니다 나는 나나지게 되면 은 눈도 이제는 제 눈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무엇인가 본다라고 하는 장면에서, 눈과 색이, 나눠지면은, 근본적으로는 연기적 장에서 하나밖에 존재할 수 없었는데, 그것이 눈으로서 존재하고, 색으로서 존재하고, 서로 다른 존재가 됩니다. 그렇지, 서로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을 뭐라고 하면, 눈의 법화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색의 법화. 우을 통해서 한 본다라고 하는 장면에서 눈은 눈대로 색은 색대로 떨어져 나갔네 그래서 눈이 제 모습을 잃게 되고 색이 제 모습을 잃게 됩니다 그 말은 마치 색이 없어도 눈이 있는 것처럼 또는 눈이 없어도 색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고할 수있겠네니다 그래서 우리 사유 속에서 눈과 색이 나누어진 그런 대상화 되는 것을 법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하 같은 것이 궁극에로서는 전부 법이 됩니다. 그래서 의가 무얼 상대하느냐 하면 법을 상대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색이 나눠지다가 쭉 오면 은 의와 법이 상대합니다. 여하여 나눠진 법들은 근본에 있어서 원래적으로 연기 실상에서 나눠진 법이 아니고, 생각이 마음에 의해서 나눠진 것들이기 때문에, 나누고 붙이고를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래서 법이 되면, 여기서는, 여같이, 안미비설시는 색성향미촉법에 의해서 떨어진 어떤 것들 뿐만 아니라, 그것들의 조합과 분리를 마음대로 합니다. 위에 대해서. 또서 법의 대상이 더 다양해집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들도 <웃음> 법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도 법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한 관계를 뭐라 하냐면 의식이라고 합니다. 이걸 의식이라고 그러죠. <웃음> 의식이라고 하는 말은 분별에 의해서 알, 나타난 암이라고 합니다 분별에 의해서 나타난 암입니다 이거는 아까 말한 눈에 의해서 나타난 암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분별에 의해서 나타어진 암이기 때문에 근본에 있어서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됨의 세계를 못 본다 여하튼 연기적 세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계를 우리 삶에서 우리가 소외되기 시작합니다 여하튼 의식의 세계를 뭐라고불수냐면 자기 자신으로부터 스스로 소외된 그런 삶이라고 의식이라고 합니다 여하튼 소외는뭘 동반시키느냐 우리한테 고통을 동반시켜줘요 그래서 우리 삶이 고다고 하는 것은 의식의 분별에 의해서 소외된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고는 무엇으로부터 파생되느냐? 왜 공가? 사제 중에서 고집 멸도가 있습니다만 연기 삶의 표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는 무상이 있습니다. 무상이 있는데 고의 장면을 이야기 할때 고고 행고 계고를 이야기하는데 행고 중에 행고는 무엇이냐면 무상 즉 고다 그렇게 이야기합다 무상이 왜 고인가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영기적 삶의 다른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 있어서 소외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즉 고로 우리가 그것을 고통스럽게 받아들일 필요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로 느껴지게 되는 것은 무상을 무상으로 보지 못한 그 원인이 있다면 무엇인가 집이라고 한 원인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무상을 무엇으로 보고 있느냐? 상으로 보고 있다면 상으로. 무상은 상으로. 즉, 무상이 우리한테 고로 느껴지는 것은 무상을 상으로 보는 생각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 생각 의 흐름이 뭐냐면 법화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법화. 그럼 법화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무엇이냐면 고정을 준다. 고정 법은 고정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걸 보기, 보자마자 뭐라고 이야기냐면은 했이라고 해요. 항상 책이라고 딱 고정을 시니다 그래서 법화가 되게 되면 고정이 되게 되는데 고정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기서 말하는 집이 됩니다. 여하튼 집착의 근원에는 무엇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 애가 있었습니다. 왜 치유할 때 12연기 중에서 애가 있죠 집착과 애는 서로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우리도 하여금 무엇인가 애착을 갖게 니다 무엇을 애착을 갖게 하느냐 고정을 애착을 합니다 고정 무엇인가 고정시키는가 그래서 그 고정시켜진 것들만을 추가하게 됩니다 고정시켜져서 나를 중심으로 한 사고가 늘기도 합니다 뭐 듣기만 할때 무엇을 보기만 할때그 근원에서 나나 나, 나가 일어납니다 그렇지 나나 고정되어진 나를 뭐라고 하느냐는 유라고 합니다 유라고이때는 의식이 아니고 그냥 의입니다 따라서 활동이 일어날 때 마음 가운데에서 무슨 소리를 듣거나 보거나 할때내 마음 가운데 나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고 나의 자존심이 손상을 받았다 나의 자존심이 참 무슨 고향을 받았다라고 이야기가 들리는, 마음속에서 들리는 그 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의다. 자기를 고정시키는 것이 의고, 이 의를 바탕으로 해서 모든 것을 분별하는 것이 의식입니다. 그러면 유식에서는 여하튼 다섯 가지, 눈부터 색깔이 다 가지는 그 계열이 유사하기 때문에 전5식이라고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러면 분별에 의해서 대상을 분별하는 것, 법화시켜서 대상을 분별하는 것을 제6식이라고 이름 부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고정된 자기, 아까말한 애착 있죠? 아이를 불러있는 나를 사랑스럽게 하고 내가 잘났다고 여기고, 내가 교만하고 여기고 나를 중심으로 한 사고를 끼어서 뭐라고 하는 의라고 부르고 그 의를 제 칠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흔히 생각하기를 같은 의에서 한쪽은 법을 상대하고 한쪽은 나를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의가 법과 나를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똑같지 않느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느냐 면은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에하이 만납니다 눈과 색이 만나든 아니면 이것과 저것이 만나든 만나서 이루어진 그 색깔에 의해서 무엇이라고 이름을 붙인다는 말이니 따라서 의하고 법하고 만나는 색깔과 의하고 아하고 만나는 색깔은 그 색깔이 다릅니다 그래서 따로 이름을 붙인다는 말니 왜냐하면 의를 법에서 분별로 하긴 하지만 법에서 떨어진 의 아에서 떨어진 의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항상 제7식이라고 이야기해 질 때는 나를 전제로 해서 일어나는 색깔이고 제6식이라고 하면 은 법을 전제로 하는 색깔입니다 그러나 둘다 근원에 있어서 고정하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여학지에서 제7식이라고 이름붙여 있는 의요 그런데 여같은 것들이 아무리 법을 고정화시키고 또는 고정화시키지 않았다 할지라도 일어나고 있는 바탕들은 전부 무엇이냐면 은 연기적 바탕이 되는 것니다 연기 바탕 속에서 한쪽에서는 법화가 일어나고 한쪽에서는 연기 흐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든지 간에 우리 삶이 지속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한 바탕이 있습니다. 이 삶의 흐름의 바탕을 뭐라고 하냐면 제탈시라고 이름 붙입니다. 따라서 연기적삶 가운데 법화를 동반하고 있는 것은 중생의 삶이고 법화를 동반하고 있지 않는 삶은 부처님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연기적인 이것과 저것의 관계를 암, 무엇인가 아, 암, 암이라고 하는 장면에서 일어났는데 그 암의 장면이 몇 가지로 일어나느냐 눈을 통해서 일어나는 암한 가지 귀를 통해서 일어나는 암한 가지 뼈렇게에서 다섯 가지하고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암 여섯 가지 그다음에 자기 중심 사고, 일곱 가지,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있을 수 있는 바탕에서 여덟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암이 일어나는 곳에 따라서 나누어보니까 여덟 가지가 됩니다. 그 여덟 가지는 전부 식 속에다가 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암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이 유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유식. 그러니까 유식이라고 유식 하는 것은 삶이 불교의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출발이 뭐냐면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사는 것인데 불, 유식에서는 어떻게 사느냐 삶이라고 하는 것이 암으로 나타난다 암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이와 같은 여덟 군데서 나타난다 이 여덟 가지 관계가 어떠한 것이냐 하는 것들이 이것입니다 들 그런데 왜 이러한 같은 법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이 고정이고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보고 생각할 때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이 늘 일정하기 때문에 아 저것은 당연히 책이고 저것은 당연히 붉은색이고 저 소리는 분명히 부처님이란 말이고 저소리는 분명히 새소리 이렇게 생각합니다